이가 아주 다들 정신이 나가 가지고 아주 내가 제일 먼저 아, 부장님 오셨습니까? 예. 김인세요 네. 오, 안녕하세요. 네. 오, 고맙네, 고맙네. 고맙네. 아 고맙네. 고맙네. 부장님의 최고십니다. 아 고맙네. 그 오시고 아 아, 이제 들어가세요. 이대리. 그래 그래 그래. 누가 아, 그렇게 그래, 껄렁껄렁하게 그래. 들어와. 다시 똑똑다 수. 네,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아무도 잘생기셨고습 아, 나가서 있고 돌아다니 뭐 하는 거야? 아, 그래 예. 고 예. 아, 왜? 무아요 왜? 어, 부장님. 아유, 부장님. 아, 진짜. 그래 그래. 아유, 부장님. 아유, 부장님. 아유. 많아? 아, 부장님. 빨리. 빨리 뭐 알아? 나 나불라고. 아, 장아. 어. 아, 부장님. 아, 사장님 요즘 진짜 아, 정말이 슬음 많이 마셔 가지고. 어? 아, 비즈니스, 비즈니스. 아, 비즈니스. 아, 비즈니스. 아유, 비즈니스. 또 우리 김민턴이 1 0년이라고 음료를 또 준비했죠. 아 그래? 오, 잘 먹겠다고. 김민천 말씀하고. 김민천. 좋아. 좋아. 네. 뭘 좋아하실지 뭘 몰라서 여러 가지를 사왔습니다. 내가 한 대만 했는데. 우선 정차장. <웃음> 네. 문자 잘 받았어요. 아, 아, 세분 많이, 아, 많이, 많이 받고. 세분 많이 받으세요. 세분 많이 받고. 우리 이거 이대리도. 아 너무. 너무 많이 받으시죠. 아유. 잘 먹었습니다. 특산물,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특산물 받았습니까? 아, 아, 네.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아 네. 선생 여기까지 오신 분. 아, 거... 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내가 말해? 말했, 말지 않는가. 회장님 <웃음> 이런 거 진짜 신경쓴다. 그유 부장님 말씀하시는데 넌 그게 넘어가 임야나 때는 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와펄 추가했어. 내비넣어요내비넣어요 부장님. 아, 부장님 너무 많아. 기니까 아기니까. 부장님 너무, 어? 저도 펄안 먹는데. 아기니까 내비넣어요 어, 아니야 아니 다들 각자 신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갑기 막내부터. 저는요. 건강한 게. 아이 거 무슨. 펄이 뭡니까 그게. 펄을 자 작... 인턴이 펄을 추가해서 먹어요. 다음부터 조심해서 먹어요. 계속 말해보세요. 질문이 뭐였죠? 요즘 <웃음> 밥도 좀... 많이 먹어. 아, 너무... <웃음> 어 너야? 뭐를 추가? 부님 고정하시죠. 고정했어, 부장님. 갔다 버려야. 앉아서 뭐하나, 김이도. <웃음> 인턴이 펄을 <웃음> 추고하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웃음> 하죠. 하죠. <웃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계속 계속 말 이야기하세요. 어. 계속 이야기하세요. 아니, 저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회사 식구들 건강. <웃음> 음. 아니,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대리님. 펄을 <웃음> 음. <퍼를 웃음> 추가해. <웃음> 누가 차 운처럼? 고등어, 고등어. 아, 저또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부장님, 음. 차장님, 음. 내 건강 어, 우리 과장은 안중 m 과장 o n g a m k 작년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g k a z a 좋아짐에 따라 아, 그렇죠. 저희가 일본에 n g Kazang, k 다 z a n g Kazang, Kazang, Kazang, k a z a n 과 사장님. 거장, <웃음> 부장님 그, 동이좀 오시는 것 같은데. 시장의선망증세입니다 <웃음> <웃음>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지. 다른 해외로 그렇지. 많은 라이언분들 음. 만나러 가면서또 퇴출에도 많이 많은 신경을 쓰고, 네, 회사에 도움이 되는 맞아. 그런 맞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그런 맞아. 시행착오를 맞아. 겪고 좀사용장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한 말씀 하시죠. 어, 올해는, 어, 되게, 글로벌하게, 좀, 진출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리 032 컴퍼니가, 한국에 머물러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외국에 있는 라이온 분들, 저희는 또 많이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음. 코로나 상태가 좀, 어, 정리됨에 따라서, 글로벌하게, 좀, 진출을 해보는 것도 음. 좋아서, 저희가, 제일 팁을 멋지, April. April? April? April에는, 좀, 어, USA에 가서, 오. 저희가 USA에 있는 라이온을 좀, <웃음> 뵙고, 인사도 네. 드리고, 할, 어. 하... 괜찮나? 또펄시고 있니? 아요아해보시게어아 김인턴 켜들어봐 어, 하여튼 뭐 그렇게 어, 진출할 계획입니다 음 말. 아주 좋은 계획이군 이번에는 나, 네. 죄송합니다 말, 말, 말, 아, 말, 어, 괜찮네 아. 난 글로벌 하니까 감사합니다 아. Of course 네 yeah, 어, 저희가 어, 이제 신년에 가장 음. 중요한 것은 라이온 분들의 새해 복을 기원하는 것이 예스, 중요하기 때문에 예스, 예스. 다들 카메라에 보고 한 번씩 라이온 분들께 신년 축하를 예스 하는 건 어떨까 생각 시, 과장님 다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근데 네. 어, 제 생각에는 음. 지금쯤이면 라이언 분들에게 새 인사를 한번 드리는 게 어떨까 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역시 차장님 잘했습니다 지장하신 말씀이십니다 차장님 잘하십니다 사장님 역시 근데 나도 이제 우리 라이언 분들께 새 인사를 드리려고 심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확실하십니다 와. 확실하십니다 와. 와. 우리 회사의 엔진이십니다 <웃음> <웃음> 지금 타이밍에새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웃음> 어두번두 번. 두 번. <웃음> 어, <웃음> 절대 운호이가 지수이는 거정하지 마. 자 이제 슬슬 작년 성과 네.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네. 여러분 아 작년에 나온 우리 시즌 그룹 맞습니다 제가들 가져가 왔겠죠 네 제가 이거 그 이대리랑 같이 <웃음> 프로젝트 아...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아주 아주 사장님 덕분잘 마무리했습니다 과장 신고상 어 과장 신고도 떼서 왔잖아요 과장 안 갖고 오셨어요 하...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가세요 발표를 들을 자격이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빨리 에이 들고나가 이거 이거 에이 진짜 나가 아 제가 버게요게 부탁할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세게 보도록 하겠네 어? 부장님 어? 누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왜? 저, 저는 왜? 한국어가 좋아서 어? 일본 지사에서 아, 한국 지사로 넘어기 균아크 어? 상입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잡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작년 아 요거 요거 요거 인스팅트 파트 2 요거, 요거 요거 너무 좋았지? 어? 크으, 이 아주 도라에몬 같은 손누 손인지 아죠? 네. 굉장히 귀여워요. 아 좋아 좋아 아, 아주 아주 아주 좋아요. 어, 어, 이 친구 잘생겼구만. 굉장히 네. 신선했었죠. 네. 아주 진취적인 앨범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2월에 수트 댄스 아, 네. 또 한국 버전이 나오고 또 일본어 버전도 나오면서 아, 네, 또또공으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수출을 입고있겠습요아그렇 이때 세트장이 너무 예뻤네요. 아, 야이 친구 너무 좋다. 아, 아주 멋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완전.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죠. 그리고 또 박수. 또 5월 달에 성공적으로. 잽 다이버시티. 그래서 저희가 또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지않습니까 음. 저는 이 무대에서 아주 감동받았던 점이 음. 이 대리가 그렇게 눈물을 제가 이상원? 아, 이상원? 아 이상원이. 아, 이상원이. 아, 네, 맞습니다. 네. 이상원이 그렇게 눈물을 훔쳤다고 음. 음. 마음이 정말 또 부장님이 추천해 주신 LED가 너무 감동받아 가지고 음. 또 저희 회사의 야심차게 준비한 네. 프로젝트죠. 아, 언더그라운드 아이돌 첫 번째 주자. 아. 저로 시작했는데 한번 뮤직비디오를 저저라고요저요저 네, 여기 어, 저희가 유정님, 키우는 아티스트. 네. 아, 아, 저희 회사 소속 아티스트입니다. 네, 제가 정말로 아끼는 우리 아들 같은 네. 또 유정 씨를 한번 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주자라고 네. 되게 한참. 아. 네, 야, 열심히 닦네요. 야, 저 친구 회사 데려와서 우리 빌딩도 좀 닦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32층짜리 건물이어가지고 음.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는 네. 이때 아주 파격적이게 탈색을 했는데 굉장히 잘어울려어요 맞아요. 친구 아주 연기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절약정신도 뛰어난게 에어컨을 안쓰고 선풍기를 쓰고 있네요 그날 굉장히 더웠거든요 아 귀여워 죽겠어 아주 너무 많이 보는거 아닙니까? 아, 약간 나. 부장님의 네. 첫번째 픽인가 봅니다 첫 저. 네. 그 다음에 오, 방금 어? 방금 똑같은거 아닌 두번째 주자 아, 스토... 아, 스토리가 이어지는구나 어이 음... 아, 친구 잘생각구만오오 오!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거지? 누가, 누가 사무실에 강아지 데려오래? <목소리> 다 봤네요. 오! 네, 너무 좋네. 벌써 벌써 끝나네. <웃음> 또 볼까요? <목소리> <노래> <recurring> 아, 괜찮습니다. 비밀에. 오! 오. 노래 언제 시작하는 거지? 아, 이거 노래 참 괜찮구만. 네. <목소리> 그리고 저희가 9월달에 주루이 온나라는 곡으로 <목소리> 또 일본에 또 네. 갔었죠. 네. 야, 잠다잘 <목소리> 생긴 애 친구봐. 이 친구 이름 뭔가 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 네, 나인. 나인. 어, 이 삽살기 같이 생긴 이친구 이름 뭔가? 준치입니다준치준치준치입니다준준치 준치. 둔치. 준치. 준치입니다, 준치. 준치. 충치가 <목소리> 있어서 준치인가 <거예요>. 어... <웃음> <웃음> 아, 아아아 아주. 아주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민인데, 야, 고민이 있네 뭐야 뭡니까? 음, 또 나이 들어서 네. 또 퇴직하게 된다면 네. 개그맨을 해볼까 하고 아우 <웃음> <웃음> 부장님 지금 네. 하셔도 <죽어놔도> 되겠습니다 어. <웃음> 부장님 그 꾸미가 웃겨? 이것도 개그 아닌가요? 개그인데 진심으로 저또 하때나? 너저 큐빈 선운드너 그만 하고 싶어! 너 단계 나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돌아가! 자, 이대리 어. 이 과장으로 승계! 어. 아, 예, 죄송합니다 다한 칸씩들 올라오시게 취사원입니다 김사원이야? 네, 김사원입니 <웃음> 어, 김사원 어. 갑 자기 머리색이 더이아 이번에 새로운 인터. 새로 색이 됐구만. 아 네. 인터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 그룹 좀 재밌게 들어와서 뭐 하는 건가? 회장님의. 저희가 또 회장. 10월 달에 또 우리 아이들이 제페 네. 라이브 네. 에 갔었죠. 네. 주가자 하신이 네. 지니. 네. 오 무슨 일이야? 아! 오! 지금 죽느리아. 아이고. 아이고. 정말 할 말이 아, 있습니다. 아, 저 친구 잘, 뭐 하는 거야? 진짜 할 말이 있습니다. 저렇게 울다가 갑자기 뒤를 돌더니 웃는 걸 봤거든요. 음. 네. 아 의도된 네. 울음이다 의도요? 의도가 뭐죠? 지금 의도. 불만한 거야? 아니요, 아니, 제가 그 차장님도 보러 확인 가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네, 말고지마! <웃음> 차장님 말씀이 정말 시나하시다백과라또 <웃음> 우리 친구들이 또 일본 갔다 와서 또 10월에 또 음. 리의 친구가 앨범이 나왔죠. 이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Because 음. 결국 우린 하나가 될 거. 실력이 여기서 나왔는데. 와와와 노래 근데 아연습시 노래방에서 실력이 여해요 아 잠깐 우리 잠깐만 잠시만 김, 김사원. 김사원 좀 부장님한테 너가... 나한테 지금 달라고 지금 5년 만에 사온 데 보잖아 정신 차려야지 에이, 김사원 좀 신경 거. 좀 써요 너 뭐야? <웃음> 아 노래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치아가 굉장히 커서 저 눈에 걸려요 맞 최근에 아, 아, 아주 찾았겠죠? 나온 네.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너무 따끈따끈하죠 아, 아 시즌 전에... 그리팅 아. 따끈따끈 네. 시즌 그리팅 제가 이거상이랑 같이 진행한 어? 이과장 지금 없는거요아 저... 너 이제 다시 내려와 내려가! 내려가 내려너 인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인턴 내려가고 형 어디 있을 거데어 저는 김과장을 음. 불렀는데 아 김과장님 아 이사원 역시 많이 올라왔네 이사원 이대리 이대리 이사원 아 사원이야? <웃음> 아 사원 이사원 아, 아, 신대리 너왜 떨어진 거야? 나는 <웃음> <난> 뭐 잘못 <웃음> 너 그냥 마음에 안 드나보지 <웃음> 이 폴라로이드가 안에 있는데 이 폴라로이드를 잃어버린 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카메라를요? 네, 네. 카메라를요? 카메라를 신대리 나와 신대리요? 네, 네. 신대리님. 저요? 나... 신대리 나와 아, 신대리 나와! 네 아, 제가 아, 아, 죄송합니다 사실 그 신대리님이랑 저랑 같이 가는 걸 신대리님이 잃어버렸는데 너 저... 가만히 앉아있어! 네 알겠습니다 야! 이사원 나와 앉아 이사원 나와 신대리, 나와 신대리 나와 이사원이 잃어버린 건데 그거 너 사, 사소하냐? 맞습니다 <웃음> 이사원이 카메라를 잃어버렸더라 멍청한 자 진짜 웃기다. 뭐 아, 아, 아직 올해, 안 났어요? 올해1월입니 음. 진짜 딱. 네 나인. 잠깐만, 잠깐만. 이거 프로젝트 만든 놈 누구야 어. 접니다. 유부장, <웃음> 유부장 나와. 이부장 나와. 이부장 나와. 이부장. 장님 괜찮아. 으시겠습니까 이거, 이거 파이브 맞아? 멍청 <웃음> 야, 노래 너무 좋다. 이 노래 진짜 근데 음. 진짜 너무 좋죠. 네. 너무 잘 생기게 나왔어요 이 친구. 핸즈 못 쓸지 못 씁니다. 못 쓸지 너 정말 잘 듣는구나. 야. 학생의 풋풋한매력을 굉장히 잘 담긴 네. 곡이라고 생각하고 맞고, 맞고 있는데요? 네. 맞고 있는데. <웃음> 맞고 있어. 맞고 싶어. 야나 나갈래? <웃음> 나갈래? <웃음> <시생이>. <웃음> <목소리> 또 실적 발표를 해봤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 이름이 공삼이 컴퍼니잖아요 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네. 저희 회사 이름을 바꿔볼까 하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을 받아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통화 통해 아, 네, 아, 보시죠 조지다행시죠 아 진짜 아, 차장님! 야 가만히 앉아 가만히 앉아있어 봐 앉아있어 봐 차장님 이거 당하고 계신 겁니까? 앉아봐 일단 앉아봐 와, 알겠네 자네들 마음 다 알아 신대리 와. 어떻게 생각하나? 어 졸려 <웃음> 김과장님도 네. 한마디 하세요 회사 동기 아니십니까? 다 주는 거야 <웃음> 어? 일단은 지금 유부장이 지금 퇴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자부장님 얼굴은 좀 예쁘지 않습니까? 내리는 네, 네. 취향 특이하십니다 어차피 지가 원하는 대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대충 그냥 맞춰주는 음. 쪽 하라고 알겠어? 알겠습니다. 어 알겠지? 말안 말 해도 어. 그냥 예. 예. 예. 아 부정해 부정해 부정, 부정. 아, 네아 부정. 열심히 예. 하고 네. 있어 아예 네. 예. 아무것도 안 썼네 아. 아니 멀쎄이 구성 중인 것같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네 아해보겠습니 어우 하기 싫어 어우 하기 싫어 네. 저희 회사 이름 공모전에서 1등 네. 하신 분에게는 제 자리를 어?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회다. 제가 하지만 하늘 가지 부장님이 계신데 제가 곧 퇴직을 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그래 받아들 것. 어 그렇지. 그래서 저를 아, 네. 이끌어가요. 차기의 부장을 한번 부장님을 이끌어가요. 회사를 이끌어가요. 차기의 부장을 없는 자리입니다. 아,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오. 또 유능하신 또 유부장님을 어. 저희가 이끌어 간다 해서 이제 어. 유토피아 컴퍼니 아. 그러니까 이게 유부장님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어. 하나의 나무를 만들어 간다 이런게 있고 또 저희가 올해 또 공격적으로 이제 해외를 그치, 그치. 공격하지 어. 공격적으로? 아니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어. 우리가 한 것처럼 어. 너도 할수 있다 어. 유부장님 따라서 그래서 어. 유두 컴퍼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도 아. 할수 있다 아니, 어. 아. 너무 잘했는걸? 네 일단 잘생긴 유정컴퍼니 어떠십니까? 아하 뭐야 지금 다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잘생긴 유정컴퍼니 너무 좋 네, 생각도 못했습니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그 다음에 제 회사가 이제 좀더더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유스로이스컴퍼니 음. 근데 그건 너무 그 다른 브랜드와 겹치지 않나 혹시 다 그런 류의 이름인가? 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유성부장님이 정말 가고 싶어. 응. 유니버셜 어.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튜디오. 오. 음 자는 이 옛날부터 그. 저작권이 괜찮아. 저작권에 거예요. 대한 네. 그 감각이 약간 없는 것 같군요. 마인스타 네. 아, 네. 아, 네. 슈슈. 어. <웃음> 저는 노래를 네. 일단 한 번. 또. 준비해봤어요 우리 또 정차장의 보이스가 또대단하니까 박수! 그맨 마지막에 제가 생각한 컴퍼니 이름이 나옵니다. 오. 네. 공공 공 공짜로 끝 나는 말은 축구공 양구공 구공 다공 나공 컴퍼니 나공 컴퍼니 이렇게 정해못렸었어요 이게 별로로 알고 예상해서 제가 다음 거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음... 네. 공짜로 다 맞춰 보겠습니다. 공짜로 음... 갑니다. <웃음> 형설지공 컴퍼니 오. 이게 요즘에는 좀 자자성어를 이렇게 MZ세대는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좀 무슨 뜻이냐? 혹시 음. 부장님 당연히 아시겠죠? 모르는데 지금 돌려가는 거. <웃음> 아니요. 자, 이게 좀 별로일 거를 예상하고 제가 또 준비해 봤습니다. 좀더 많은 걸, 많은 걸 원하자 해서 뭘, 뭘 컴퍼니. 김과장. 이게 뭐야. <웃음> 아쉽게도 이거는 편집이 될것 같아서. <웃음> 할줄거안 날. <것 같았나요? 웃음> 왜요? 왜요? 왜 보세요? 왜요? 왜요? <웃음> 아, 저는요. 그렇게 네. 어렵게 안안 만들었어요. 음. 아, 약간 진짜 의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넘버원 네. 컴퍼니. 그리고 라이온 사랑의 컴퍼니.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n 주세요. 어. 어, 어. 아, 아, 지금 발표 지금 무슨. 아, 예, 아, 네, 발표 중입니다 아. 자, 이렇게 자, 마음에 드신 거를 음. 한번 골라 주시면 음. 괜찮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음. 다들 음. 마음에 들었지. 네. <웃음> 특히나 네. 누구 컴퍼니가 <웃음> 아, <굉장히 마음에 웃음> 너도 할수 있다 너도 할수 있다 네. 이거 모얼 컴퍼니도 네. 괜찮지 않습니까? 모얼 컴퍼니 네 모얼 컴퍼니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캔두 <웃음> 음. 컴퍼니 썬너렛스 모얼 컴퍼니 나 돌려 나 돌려 어 결과 나 결정이 났습니까? <웃음> <웃음> 어 진짜 좋아? 나 나야 나요? <웃음>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래 예 네. 부장님 퇴직 축하드립니다 그래 예 네. 오늘부터 이 회사는 압수수색이 들어볼까? 뭐야 <웃음> 뭐나 부장님 어 되게... 저는 남사님이될줄 알고 있었어요. 표정이 역시는 제가 손들었습니다. 나 유부장 오늘부터 선사합니다. 제 밑으로 다 같은 직. 와. 네. 다 역시 같은 직. 시계 당장이 아당신이 스티브. 네. 스티브. 안젤리 안젤리나. 안젤리 조조 여기 여기 킬. 킬. 네. 어. 아 내가 부장으로서 네. 아, 이번 한 해도 여러분들 자리 끌어가도록 하겠고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아주 고맙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웃음> <웃음> 아, 그리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새로운 신입이 들어오는데 네. 어, 아주 엘리트라고 하니까 오우.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웃음> <웃음> 신입 딸이가 <다리가> 어떻게? <웃음> 긴장하셔야 돼요. 자이 신입 아이 친구가 아, 그치, 어, 해외에서 유학 유학 파고도 유학파. 아주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웃음> 아 이제 또 새해니까 라 라연 분들에게 다 다시 드한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나? 네. 자 신입도 손 크게 알지? 네네네. 자 간다. <웃음> 육개장? 어? 아 너무 육개장! 데 육개장은 좀.. 아, 컴나안 좋아하나? 아니, 제가.. 데개 제가 육개장 제가, 제가 가자죠 가자! 아, 자기소개이 아주 뚫었다 친구 아, 라이의즐거 라이온의 산다! 라이즐거 아, 아, 아,